이지아의 비하인드. Let's get it. 안녕하세요. 이거 봤어? 언니고만다귀여워 네, 아, 그거 들어보는 돼. 칠산둥이. 칠산이산칠이산이이칠련이칠이칠이 그럼 좋겠다. 내가 일곱 마리가 있으면 좋겠어. 그래서 한 명은 저기 가서 뭐 시키고, 여기 와서 촬영하고, 한 명은 저기 드라마 찍고 이런 좋겠다. <웃음> 수련이 로맨 수련을 볼수 있으세요. 아, 로맨 수련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? 로맨 수련을... 움직수 있으실 겁니다 수건과 단수 두 남자의 사이에서 단독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골, 골, 골 입맞춤 뭐 이런거 안하겠다 제대로